안녕하십니까 TV공인중개사 지목부동산 장지목입니다. 오늘은 상가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장 안내하겠습니다. 여기는 시청 부근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시청 주차장 앞에서 건물을 향해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방향은 그린파크 가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은 그린파크 주차장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은 시층 주차장 가는 방향입니다. 상가 앞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앞쪽에 보이는 상가입니다. 그린파크 주차장에서 촬영했습니다. 상가 정면입니다 1층에 상가 두칸이 있습니다. 건물 외부입니다. 상가 주차장입니다. 내부 계단이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2층 화장실입니다. 2층에는 201호, 202호 상가가 두칸 있습니다. 3층 사무실 한칸 있습니다. 4층 주인 세대와 옆에 원룸 하나 있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옥상 입구입니다 옥상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앞쪽에 중앙하이츠 아파트가 보입니다 쌍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앞쪽에 그린파크 아파트가 보입니다 옥상에는 현재 누수는 없으나 구매 후 방수는 한번 해야 될것 같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상세페이지입니다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대담동에 있습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 지목은 돼지입니다 돼지 면적은 2 1 1제곱 64평입니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도로는 포장된 도로에 접해져 있습니다 건축면적은 460조음에다 1 4 0평입니다 중계대상물의 종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단독주택입니다. 주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지붕은 철근콘크리트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층수는 4층입니다. 입주 가능일은 22년 12월 31일이며 주인세대 입주시 세입자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주인세대 구성은 방 3개, 화장실 1개가 있습니다. 방향은 안방기준 남서향입니다. 관리비는 없으며 수도와 전기료는 별도 사용료가 있습니다. 사용승일에는 건축물대장상 2006년 6월 5일입니다. 주차대수는 건축물대장상 4대이지만 주변에 여러 대 주차를 할수 있습니다. 1층 면적은 1 1 6제곱미다 35평이며 상가가 2칸 있습니다. 2층 면적은 1 1 6제곱미다 35평이며 상가가 2칸 있습니다. 3층 면적은 1 1 6제곱미다 35평이며 상가는 1칸 있습니다. 4층은 1 0 9제곱미다 140평이며 주인세대와 원룸 1칸이 있습니다. 주인세대는 전세 7천만원과 000, 관리비 5만원으로 000, 세입자가 있으며 원룸에는 주인분이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승강기는 없습니다. 총 보증금은 주인 세대를 포함하여 1억 1200만원입니다. 현재 월세는 200만원입니다. 주변에는 포항시청과 그린아파트 외 여러 아파트가 있어 세대수는 1000세대 이상 되어 공실 걱정이 없는 위치입니다. 22년도 개별 공시지가는 저곱매다당 86만 6 8 0 0원입니다 22년도 기준으로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9,470만원입니다. 1억원 미만주택취득시 1%라서 건물취득시 주택부분에 대한 취득세는 1%입니다. 매매금액은 8억원이었으나 현재는 5천만원인하여 7억5천만원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